아니요 아오세요 아유 어떻게 해줬어요 예금하러 왔습니다 아 얼마나 하시게 일억일이요 이력! 아유 VIP 고기 이거 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하시 가방 받아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게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어유 아유 아아 이억 일억. 1억이야! 아유! 아니, 경비원이신가봐요 취미로 경비하고 있습니다. 이억인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네, 확인해보세요. 예, 네, 맞을 거예요. 야, 아유, 역, 왜 이렇게 더워? 하나, 근데. 둘. 아유. 열심히 살아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이상하게 적선하고 싶네. 난도지 같아요. 그니까. 어? 희한하네. 아유, 보세요 아유, 어떻게 줬어요? 예금하러 왔어요아 얼마나 하시게? 1억! <웃음> 1억이에요? VIP 고객님 근네 아유 다시가방받네 예예 가방받아 게 아유, 아유. 자, 어유, 어떻게 줬어요? 예금하러 왔는데요. 얼마나 어, 하시게? 1억! 아이 1억이에요? 1이 많네. <웃음> 어떻게 줬어요? 대출받으러 왔는데. 얼마나? 1억. 꼼장반 강도다! 번호표를 뽑아야지 은행가시면 처음, 아, 왔어요, 아, 처음 왔어 3번이 3번이 어. 그러니까. 이 사람. 어몇 번이에요? 3번이요3 번이 쓰인 잘해요 지금? 허들을 뛰어 넘어져. 자들어 빡쳐, 빡 잘한다, 이 자식. 이식 잘하는 야. 선수네. 와. 야, 너라코르 가서 쉬고 있어 나가 있으 나가. 뭐 하는 거지 은행에서? 이상하게 육상 선수 같네. 난 코치 같아. 이 가방은 내거 같은데? 그러니까. 어, 희한하네. 리지뭐 하는 거야? 아니 번호표를 뽑으려니까 강도 주세요. 뭐번호표 빨리 야, 더, 여기다 돈치 빨리 예돈집어넣게 아이고 빨리 앉자고 뭐이 자식아 집어넣게집어넣게집어넣게집어넣게 깜짝이야 저두손들 복돼 담아 돈복도가 있어야 돼돈복도가 여기 예. 예. 있잖아 예. 여기 어. 어. 예. 예. 여기 있습니다 그거저한테해다 너희들 손목가 되니까 빨리 손 한푸냐며 손한푸너이안 보겠지? 지뭐하시는거요 쿵쿵쿵쿵다다다다개뭐 <웃음> 아, 어, 아니, <웃음>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웃음> 나 걸음가서 쉬고, 쉬고 있을면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잠깐! 이 운동선수를 꿈에서 본것 같아! 나도나도나두 나도. 어! 기관하